안녕하세요.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초보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가? 물어보신다면 하나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주식 투자가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친구가 나에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며 아주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해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흘려 넘겼는데 요즘은 왜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는 세상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걸 요즘 느낍니다. 그렇다고 지금 잘 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영역 하나를 봤다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처음 주식 시작한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더 정확히 말하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주제 저는 오만할 만큼 오만해서 골의 장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근거는 실적이 좋아졌다는 내부관계자의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지요. 어쨌든 저는 그 회사 주식을 그냥 샀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5%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벌기 쉬운데 남들은 괜한 욕심들 때문에 잃는 거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떨어지네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장기투자니까요.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슬슬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떨어지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내원금은 다시 30%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게도 그때까지 난캔들이니 이평선이니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수나 신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늘린 적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단타는 몇번 하다 손실을 본 후는 끊었습니다 건방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난 단타와 장투는 고수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밀수나 심용 역시 고수의 영역으로 생각하며 진짜 건방진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이너스 30%를 기록한 뒤에야 저는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주식 관련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책을 읽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경제나 이런 거에 연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숫자와 차트와 캔들로 얼룩진 주식 책이 이렇게 재밌다니 그런 책들 중에서도 특히 내게 단명을 준 책들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회고담이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를 비롯해 포스톨라니 딕슨 와츠의책모도 재밌었습니다. 벤자민 그레엄의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한번더 읽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월랜 퍼핏의 레터를 읽으며 새삼 느낀 건데 전설적 투자자는 글을 잘 씁니다. 굿되어 주식하지 않고 문장가로 나서도 성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딕슨 와츠의 글은 너무 감명 깊어서 내 주변의 글쟁이들에게 권하는 필턱서가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하지 않아도 너가 글쓸때 울버먹을 구절이 많으니까 일로 하면서 불필요한 말들이 길어졌는데 돌이켜보니 6개월간 참 겪을 법 많이 겪었네요. 한달만에 대폭락도 겪었고 하한가도 한번 당해보고 남이야기 갔던 상한가도 먹어보고요. 아무튼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으며 요즘 내가 얻은 교훈 하나는 포지션의 중요성입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초짜이던 시절의 경험담입니다 그가 출입하던 거래소에 존경받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노인에게 중개인 한 명이 다가와 중요한 내부 정보를 줄 테니 거래하자는 제안을 했고 노인이 승낙하자 그는 자신의 정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종목이 곧 오를 터인데 왜냐하면 그 회사 내부에서 주식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는 뭐 그런 정보였을 것 같네요. 그 노인은 진지하게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매도를 주문했습니다. 중개인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노인의 답은 이러했습니다난 자네의 말을 믿네. 그리고 그 정보는 맞을걸세. 그래서 자네에게 고맙게 생각하네. 그렇지만 노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자네의 말을 따를 경우 난 포지션을 이익해된다네.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도 그 일화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 노인은 매도 포지션을 결정했을 때 나름대로 충분한 조사와 근거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개인의 정부가 자신의 근거를 뒤집을 만한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노인이 그 결정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잃었을까요그 결과에 대해선 리버모어가 쓰지 않았으므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그 일화로부터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식을 해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건 포지션의 중요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 한 설사 돈을 잃을 지연적 뭔가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지션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A종목에 대해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매수, 매도 더 나누면 매수 후 홀딩, 매도 후반망도 있겠지요. 각각의 포지션은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매도자는 손절이든 이익실현이든 자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남들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 말로 자신의 포지션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매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든 단기든 자신의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건 매수자 매도자 둘중 하나는 잃는다는 이분법입니다내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매도자는 단기 이익실현 이란 근거를 갖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종목이 오른다고 치면 그는 이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익 실현한 금액을 지켰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근거하에 그 종목을 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매수자가 잃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주식수를 지켰습니다. 그는 장기라는 근거하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뤘는지 아닌지는 이후 그가 매도할 때 결정이 되는 거죠. 매수 후그 다음날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하나 착각하는 건 포지션을 유지하면 이연할수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포지션을 가졌을 땐 근거가 있습니다. 가령 단기 이익실현이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지지선이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는 자신의 근거와 시장의 신호가 맞지 않으므로 바로 손절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는 시장 상황에 근거하므로 역시 시장이 장기 하락의 신호를 보낼 때 다시 출매하거나 손절하고 과열됐다 판단하면 이익 실현의 이유를 갖게 됩니다. 포지션이 없다면 이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운것 기대 욕심과 두려움만 남을 뿐입니다. 운이 좋다면 수수료와 세금 정도 떼이고 끝날 것입니다. 아주 운이 좋다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펀율은 아주 낮겠지만요. 주식을 하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수인 척폼 잡으면서 기다렸다가 안전할 때 먹으세요. 확실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 허구한 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말이야 폼나지. 괜히 지금 매수할까 어떨까 망설이면 조급한 사람 되는 것 같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강태공 뛸라고 좋지요. 그런데 말이지요주식판에 안전하고 확실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런 게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폼만 잡던 인간에게 그냥 공짜로 넘겨줄 기간 외인, 개미,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온갖 리스크 다 감수하고, 산전수정 겪으며 버틴 끝에, 드디어 만난 열매 먹으려는 판인데, 그때 와서 달랑 포크랑 숟가락 들고 와서, 안전하고 확실한 때니까, 이제 내가 먹을래 하면 내주겠습니까? 오늘 제가 매수했더니, 내일 폭락하는 게, 주식판입니다. 폭락할 경우, 얼마나 재빨리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느냐, 이걸로 가르해야지요 폭락할지 모르니까, 오늘 매수 안 한다는 자세로 있다간 100년 가도 매수할 기회 안 옵니다. 내리면 내리는 탄력에 내려갈까 무섭지요. 오르면 오른 만큼 더 크게 조정받을까 무섭지요. 마냥 횡구하면 꼬시는 것 같아 무섭지요. 막 꼬리 쳐들면 사기치는 것 같아 무섭지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먹고 싶으면 빨리 주식 끊고 적금 들으세요. 주식이라면 폐가 망신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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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처음부터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으나 사업 실패로 시름을 겪던 때에 나보다 8살 아래인 그녀가 나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나는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단한번도 크게 사오보지를 않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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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산 주식이 나에게 커다란 수익을 주었습니다 수익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장사를 안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 주식은 나에게는 황금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300만원으로 시작한게 어느덧 1800만원이라는 거금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양봉이 뭔지 음봉이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전문가는 더 잘하겠지. 그래서 주식 전문가를 찾았고 회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고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손실이 나도 모르게 2억 원 가까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를 탓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눈이 뒤집혔나 봅니다. 그잘 나가던 가게도 적고 손실을 복구하고자 공부도 하고 별짓도 다 했지만 결국은 대패였습니다. 나이가 먹으니 아필도 생각하고 할련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해도 처음에 할 때보다는 장사도 안 되고 그래도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식이 눈에 선하고 주식을 조금만 잘하면 지금 장사하는 것보다는 훨 나을 텐데 하는 아련한 망상을 합니다. 결국 다시 가게 접고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또다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식을 접고 다시 가게를 하게 되고 또 실패 반복하길 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모은 예금과 나를 믿고 빌려준 지인들의 돈 형제들한테 거짓말하고 빌린 돈까지 이제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지금 저는 울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저와 같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재개할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은 집을 나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나의 부인, 아들, 딸, 가족 모두에게 속이고 편지 하나 달랑 써놓고 고시원에 있습니다. 술을 반병도 못 마시던 제가 세 병을 마셔도 잠이 안 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이사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가니 내 사랑 부인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써놓고 나온 나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부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해야 하는데 이제 사 얘기하는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도 절실하게 4년 전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장사를 해도 계속 손실만 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또 주식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현재 하던 것도 손실이 많이 나고 지인들한테 빌린 돈도 이자도 감당이 안 되고 하다 보니 미안합니다. 지금의 가게도 한달 전에 헐값에 넘기고 다시 또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가진 것은 없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내가 눈이 뒤집혔나 봅니다. 위험한 종목만 손을 대다 보니 손실이 너무나 크네요. 또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큰 죄를 지고 또 졌습니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도 우리 늦덩이 딸이 너무 선합니다. 마침 광주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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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인들한테 무슨 일 나는 건 아닌지. 우리 누나 평생 남의 일만 하고 착실히 모아둔 돈. 내 동생한테도 자기 집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준 돈. 우리 앞집에 착실하고 사람 좋은 아저씨. 나하고 15년을 같이 했던 사람 등등. 당장 갚아야 할 빚이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주머니 속 지갑에 13만 7천 원 있네요. 암담하네요. 소주 6병, 라면 3개 한번 먹어보고 죽어보려 합니다. 우리 부인한테 술, 담배 끊는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살하면 보험금이라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보험금이라도 나와야 우리 지인들, 가족들 조금 나을 텐데. 우리 부인, 우리 가족 너무 보고 싶습니다.